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아... 우리 한달 전에 제가 바디비딩 도전하겠다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모심초사 한 끝에 저희가 이분으로 저희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주 어. 네, 다시 시이 분이 예예예 지금 저기 체육관에 어, 오늘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장 되냐? 장 균추가 되는 데아니에아반이쪽으로좀 긴장하고 있어.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 어, 마랑의어디비디보전첫 만남 그첫 단추를 끼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웃음> 안녕하세요. 혹시 김광입니다. <laughs> How was i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laughs>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eah uh. Are you ready for the comeback? You know we the ones that Ready for whatever We gon' have to show em some man Let me see them hands up All the way from back You don't understand that I'm doing what you can with no cap h huh. This is the return of the one You ain't see h em coming You just h e n r drums They been ready for the battle Any person that comes Got the weight of the world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생님! <웃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웃음> 이제 서로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저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자리를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 그럼 본인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근, 근거 기반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며? 네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훈련 본질을 갖고 있는 게 네네. 자격증이 많으시다고 어, 뭐, 꼭 자격증의 개수가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음, NSCA의 CSCS, 아, 아. ISSN의 INS, 이런 것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센? 영향력이 큰? 그런 체력 코치를 양성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보면 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귀결될 수 있는 게, 제가 마랑님을 코칭을 해드리면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근거 기반의 이런 과학적인 훈련들을 보여드리고 이것들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 보디빌딩은 그냥 막 머리 쳐갖고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셔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지면 공급을 해야 되는 트레이너들에 대한 이런 수준도 상향이 될 것이고 조금 더 선진적으로 상향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미리 인터뷰 준비하셨나요? 대본을 좀다 많이 읽었더니 술술 어, 나오네요 많이 술술 나오시네요 <웃음> 우리 선생님이 되신 우리 광호 연님예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벗겨봐야 합니다 이거는 <웃음> <문어는> 정나라하게 <웃음> 한번 벗겨봐야 합니다 <웃음> 어왜 어,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4까지는 괜찮았는데 <웃음> 어, 뭔가 좀 파이팅하고 싶다 음... 그래서 뭘 도전해볼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이 바디빌딩이라든지 예. 같이 한번 느껴보자. 도전해보자라는 느낌이. 보디빌딩을 한다는 거는 대회를 출전하시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야죠. 네. 그럼요. 바지 벗었으면 뭐라도 해야죠. 네, 바지 벗어 <웃음> 아, <그럼 웃음> 네. 바지 벗었으면 뭐라도 네. 해야 되니까. 바지 벗으면 뭐라도 해야죠. 네, 어찌보면 은 잘못된 건깨뜨려드리고좀잘 네. 생각하셨던 건 보탬이 되도록 제건을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는 보디빌딩, 크래식 피지크, 피지크, 스포츠 모델, 이런 기타 등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대회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준비 과정과 이 시합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포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가 다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몸을 야심히 만들어 놓고 대회에서 폭망을 해요. 음... 포즈를 제대로 못 잡아서 대 전주에 뭐 밴딩을 해야 되고 로딩을 해야 되고 이게 뭐 근육을 빵빵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도 주서 들은 거 조합 조합 조합 해가지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맞지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에서 두 번째로 또 망치게 됩니다 네. 이 컬러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어, 컬러링 작업이 컬러링밖에 제가 모릅니다 대개가 다자기 혼자 하던가 아... 아니면 나랑 운동 같이 했던 동생이 발라주다가 약간 뭐 속된 말로 거지같이 바르고 올라가가지고 뚝칠을 아, 하는군요 네. 아... 예.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약간 음... 아저 이렇게 중딩들 화장하는 식으로 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가 아, 내년에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게 네. 1 0팔 8구하는 조금 안 좋은 사례? 제가 이걸 막아드릴 겁니다 뭘로? 과학적인 방법들과 저의 배경 지식 경험들로 선생님? 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주몇회 합니까? 사람에 맞게 다 주는 게 맞는데 네 보편적으로 한몇회 아, 하니까! 여섯 번 하라 여섯 번주유자 지금까지 <웃음> <웃음> 지금까지 이제 도전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아 여섯 번은 해야죠 <웃음> 여섯 번은 아, 해야 할수 있잖아요 와 지금 유리합니까? 네, 그러면 합니다. 몇 분할입니까? 어 그거는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몇 분할 정하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 상태 등을 보고 정하는 거지 분할 수에 맞춰서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해야 됩니까? 까봐야 합니다 벗겨봐야 알아요. 이제 저더 이상 탄수화물 못 먹습니까? 어그 질문 왜안 나오네. 는 <웃음> 드실 거예요. <웃음> 아 진짜요? 하이밥 많이 드시고 우리 열심히 훈련할 겁니다. 탄수화물? 네. 아예 술은 안, 돼요. 안 드세요. 네. 모든 걸 그럼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하십니까? 그러고 싶었으나 네. 선수를 위한다면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하고 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게 해주는 게 선수를 생각을 해주는 코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스캔, 바디체크, 포징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어찌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타기신, 어! 그분을 모셨습니다. 등장해주시죠. 아, 마왕이 두근데! 아, 진짜! 와, 노잼이다. <웃음> <웃음> 저는 마왕입니다. <웃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마왕이에요 저는 마시거든요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마왕입니다 어, 저는, 저는 말 여기 말중의 아. 왕이라네 말중의 왕이라네 포즈를 전반적으로 맡아주실 건데 오늘 바디스캔을 같이 할 거라서 어...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실 겁니다 남자 둘한테 팬티만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자기 몸을 평가받는다는 이런 기분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 혹시 보일 볼, 좀볼수 아 있나? 아좀 아아 비싼데 할수 아 있나? 비싼데좀7 k m 정도 올라간 정도. 미밥 나는 공하구나아 오늘 좋다. 음. 아 오늘, 오늘 좋다. 와 오늘 좋다. 와 이게 뭐야?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아했죠 이게 우리가 걸어갈 때 이게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지. 있는... 마늘 요... 마늘도 좋아 주제네. 아, 이게, 그래서 많이 봤네! 만월드. 아, 이, 게이 자세잖아요. 그거 상, 상, 그인 거. 네, 네. 자, 선생님, 뭐하된 거죠? 우선 지금 부상 이벤트 있는 쪽에, 네. 현재 뭐 얼마나 심하고, 혹은 앞으로 훈련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지 안 될지, 보고 한번볼 거고요. 네. 예. 자, 똑같습니다. 어, 엄지손가락 따봉, 따봉, 킥. 상태로 처음에는 제가 내릴 건데 버티기만 해보세요 자, 네. 유지 오케이, 자, 위로 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뒤집어서 내릴 건데 버티세요 네 아, 이거 통증이 있네요 음, 네, 그렇네요 네. 오케이, 자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거 해볼게요, 네. 꼭 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당겼던 거 있죠? 네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뒤짐지고 자, 손가락 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거 중에 어, 엄지 손가락을 뒤집어놓고 네. m 프 TK 테스트라고 배가 하면, 배가 하는 그죠 보통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약한 게이 당기는 힘이라든지 중앙 승무근뭐이런데서 네. 많이 약하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할 건데 네. 이제 자체적으로 아 나는. 뇌에전이 그 많이 걸리고 팔뼈 앞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은 극히 조심해야 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습니다 오케이 자, 마랑 선수 상탈해 주세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지금 마 지금 4개월 동 아, 네 자, 뽑겠습니다 파이팅! 아, 확실히 바지부터 벗네 하하아하하하 보통! 아니, 보통! 상체부터 붙잖아 화이팅! 아, 제가 상탈하라고 그랬는데 공장 단말이 되기 때문에. 오. 일단 비용 옵션대로.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적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을 얼마큼 했냐. 아, <웃음> 처음에 이제 막 걸어들 때 약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나디자,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몸이 아 갔다 걸었다 완전히 <웃음> 무슨 보디빌딩이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방금, 하하 웃으면서 했는데, 다리 갈라졌어. 갈라졌어? 네. 아, 하하 하면서 했는데, <웃음>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 네, 네, 네. 그때, 그때 갈라지네, 다리가. 어, 그래도, 머릿속에, 네, 네. 아직 포징을 배우진 않았지만, 아, 네. 머릿속에, 네. 이 정도는, 대충 그림을 아, 아, 옛날에 이제 막, 샤워하고서. 예, 네, 그렇죠. 약간, 아. 네, 어, 지금 건사 네. 한번 살짝 빙의하고 들어갔는데요. 현지 저거 딱 했어요. 네. 다, 아까 한번했으니걸 본데, 아... 오늘 뭐. 은준이 되는 좋습니 보디빌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사실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어, 하체가 좋다라는 거. 어, 하체가 좋아요? 예, 이 정도면 상하체 밸런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가 베이스가 좋아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다듬어서 훈련을 하고 또 광화 코치가 여기에 맞게끔 또 훈련 프로그램 잘 구성을 해주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포징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키로 나누냐, 체중으로 나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세 가지가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클래식 피지크나 이런 게 조금 더 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그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왜 키가 1 7그 0넘 넘으면 보디빌딩 하지 말려면 그럼 저랑 같이 이렇게 섰다고 라 하면 당연히 제 사이즈가 더 크겠죠 아비율적으로 보디빌딩에서는 옹골차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쵸. 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띠에타 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이 음.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로 나누는 걸로 갑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은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크보다는 조금 더 옹골차 보여야 돼요. 아 그리고 거의 한 미라급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더 해야 7 8 이렇게 돼요? 네, 예상 기본, 체중은 네. 그러다 70kg까지는 빼야 네. 되지 않을까. <웃음> 네, 네. 180, 70이야? 네. 다 가져와. 네. 아, 골았잖아. 덕기거든? <웃음> <웃음> 지금 봐봐. 나 지금 고, 고른 거 봐. 지금 딱 봐라, 야. 지금 다 지켜봐, 야. 야 가봐, 다 봐, 다 봐, 다 봐. 봐봐, 봐봐, 봐봐. 두고보자. 제대로 보겠습니다. <웃음> 딱 간다, 나. 남 소리는 우리가 <웃음> 했는데? <모르겠는데. 웃음> 딱 70. <웃음> <웃음> <웃음> 아, 딱. 아, 마랑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응원해주고 싶다. 뭐, 이 정도 느낌 나려면 6개월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아하 6개월이라고 했 한두 달생각하고온 아, 거예요? 저는 요 나는 진짜 여기서 살 생각했어 4년 잡았는데 진짜솔직하게나 본인을 6개월 해아 여기 바디밍이! 절대 어떻해 보지 않았고 난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3개월 잡았지 나다 씨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참... 6개월 한다면 6개월 해요 6년 한다면 해하여 <웃음> <당연히> 이거야 <진짜? 웃음> 그건 내가 할까? <안> <웃음> 여러분들, 어, 진짜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컨텐츠,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고맙고, 떡이고, 떡이고. <웃음> 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왕의 바디빌딩 도전! 응, 음. 오늘 음. 음. 음. 죽었다, 이제. 힘들어. <웃음> <죽었어>. 힘들 <웃음> <웃음> 만약에 입장을 하게 된다면, 어, 아, 제가 업고 <웃음> 뛰겠습니다. 시장식에서네 그럼 제가 뛰어 올라가서 업고 뛰겠습니다 진짜 마현님은 마왕님이 만약 이상하 심이 무대 위로 올라서 주신다고 너무 약하죠 뭐그 정도로는 마왕님은 네. 선을 일단 빤스 입고 일단 올라갈 거고요 네. 몸이 만들어졌건 안 만들어졌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왕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왕 무대 위에서 정말 그 압도적인 이 몸인데 제가 배가 튀어 나와 있어도 나는 빤스만 입고 그 옆에서 같이 선을 예, 찍겠습니다